맹진명창 송유련과 가진 호사시 교육 태응합시우고 일동세악도 통양가 장타철륜 반장말을 태우고 팔도구의 입장이 성실도 짓고, 발협도 있고 발이업도 있고. 아지 마린 벗도 안고 간그러진 우입쟁이 수배한 명 모두와 갓길 찬아름 찬창만 허여 팔뚜강산 우영하다 경상돌 탈벽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도시를 사는 종인종을 구경하오 종샘 결롱산 장마을 구경하오 평안들에 몰산 대동강을 구경하오 <목소리> 해강 강화도 금강산을 세아두 구경하고 그 전질삼각산어 임진강을 구경헌니 방심의정년이요 태산대 알게 전보금생이라 충남산을 차사 수약은 어, 없는 만능이요. 한봉삭추라 아, 태아포시 허이 산재인지천안고, 사방산수가 신종허여만이 건군 만한명이라, 수약산 폭포수 나무는 서지한데, 이영당 충전 기루대데 지금 영 강령 두 탈뿐 용불이에요 하늘까지 르고 우아든 환그날걸들고버리고루라